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요 저는 작품을 볼때 컨셉이 확실한 작품을 좋아합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메뉴 정리 확실하게 해놓은 막집 같은 느낌으로요 전달하려는 주제가 명확하고 보여주는 방식이 심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 취향에 맞지 않았어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태후 1화에서 <웃음> 헬기타고 사랑의 눈빛 교환 도깨비 1화에서 급발진으로 아저씨 사랑해요! 이런건 저한테 치사랑의 로맨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글로리는 시작부터 엔딩까지 좋았습니다 주여정 캐릭터 나올때마다 호코로스 파괴당한 볼드모트 마냥 으악 으악 하면서 보긴 했는데 그래도 로맨스를 많이 걷어내서 괜찮게 봤어요 이 시원한 복수극을 따라가는 과정이 만족스러웠어요 파트 1은 덫을 깔아놓는 냉철한 사냥꾼의 빌드업이었다면 파트 2는 심어놨던 폭탄들이 하나하나 폭발하는 상황에 악역들의 리액션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었달까? 보통 복수극이라고 하면 이런 걸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동은는 그러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준비한 복수를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가해자들끼리 머리채 잡고 싸워서 무너지게 만들었죠. 이 거대한 판이 어디서 어떻게 책바퀴 맞물려가듯이 굴러갈까 하는 책 긴장감으로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드라마가 꽉 다친 결말이라 딱히 해석할 부분도 적고 이 드라마가 떡밥 회수나 상징도 시청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꼭꼭 씹어서 먹여주셔서 할 말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두런두런 앉아서 야더글로리 봤냐?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자 뜬금없이 SF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SF 장르물들이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로 통일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의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제는 다양하죠 온난화로 지구가 망가지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초거대 기업이 윤리를 무시하고 세상을 지배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이런거야 근데 더글로에서딱이 느낌을 받아버린거야 인간은 학포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학포문제는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거예요 그럼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할거예요 학교를 다닌다는건 의무잖아요 자기 선택으로 다니는 공간이 아니에요 반배정이나 담임선생님은 자기가 고르는 시스템이 아니죠.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이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수준을 넘어서 나에게 매일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부모가 편하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겠어요. 저는 중3 때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일진들한테 찍혀서 한달 정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괴롭히는 게 심하지 않았고 졸업할 때까지 몇 달만 버티자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자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학교 다닐만은 하더라고요. 애초에 쟤들이 괴롭히는 목적이 저 낙선시키고 학생들 앞에서 하찮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으니까 선거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뭐 선거는 제가 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상했던 대로 괴롭힘이 멈췄거든요. 저는 끝이 보이는 상황이었고 나를 도와줄 안전망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사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진애들 앞에서 속으로 덜덜 떨던 느낌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지속적인 학폭을 당했던 사람들의 고통은 감히 예상조차 안됩니다 다시 더글로리 이야기 더글로리는 학폭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해요 현실세계의 수많은 문동원이 자기 인생을 잃고 18년동안 복수준비를 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동은이가 어린시절 괜찮은 어른들이 있었다면 그 고통은 줄어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좋은 사회는 어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체계와 법으로 보호해줘야겠죠 인간은 누구나 악한 면이 있어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어 라고 말하는 건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 관점에서 악인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잘못 자라도록 놔두지 않는게 중요해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고 취업 학원으로 전락한 학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거예요 동물을 키워보면요 한 공간 안에 여러 마리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신기하게 서열을 생기고 유독 공격을 당하는 개체들이 생겨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자연의 법칙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예쁘고 괜찮은 개체인데 공격을 당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도 공격을 당하면서 점점 예전에 예뻤던 모습을 잃어가더라고요 심한 경우엔 스트레스로 죽기도 하더라고요 이때 사육자는 개체들을 분리해주고 한 녀석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도움을 주거든요 사육장 크기를 늘린다든지 우드머리가 나오지 못하게 과밀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동물들의 본능을 고칠 방법이 없으면 적당한 개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학폭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인간은 단순하게 짐승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더글로리를 본 계기로 학폭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학폭을 하면 신세 망친다는 걸잘 알게 교육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땐 어른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겠죠. 때론 수많은 교과서나 캠페인보다도 이렇게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글로리가 큰 충격을 던져줬으니 두눈 부럽뜨고 괴롭힌 문제를 다같이 감시해야 돼요. 그럼 저의 더글로리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